안녕하세요 삼스케이트입니다 오늘은 보드 타러 나갈 때 챙기면 유용한 몇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물건 말고도 부담없이 챙길 수 있는 저만의 추천템도 몇 가지 넣어봤으니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보드 타다 보면 부품을 조정하거나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게 T툴이나 Y툴 입니다. 저는 피그에서 나온 Y툴을 10년 전에 사서 아직 잘 쓰고 있어요. 오래 붙기긴 했. 요즘은 컴플릿 보드를 사면 서비스로 주기도 하더라고요 툴을 구입하실 때 주의점은 힘을 받는 공구다 보니 튼튼해야 돼요. 딸린 부속품이 많으면 잃어버리기가 쉽고 마모되는 트럭 나사산을 살려줄 수 있는 다이스가 포함된 툴이며더 좋습니다. 왁스는 그라인드나 슬라이드를 연습하신다면 챙기면 좋습니다. 보드 타다 보면 보드가 정강이를 때리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건 케바케이긴 한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여름에 반바지 입기가 두려워져요. 축구용으로 나온 소프트 정강이 보드에 인터넷에서 만원 이하에 구입할 수 있어요. 착용할 때 팁이라면 패드 부분을 최대한 발목에 가깝게 아래쪽으로 착용해주세요. 발목이나 복숭아뼈 때리는 건 뭐, <웃음> 여럿이 탈땐 몰라도 혼자 탈땐 음악 들으면서 타는 게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예전엔 mp3 플레이어를 주머니에 넣고 줄, 이어폰, 티셔츠 안으로 넣고 별짓을다 했는데 여기다 넘어지면 주머니 에 쓰는 물건 다 쏟아지고 이젠 가방 안에 폰 하나 만넣고블루투스를 들으면 좋더라고요 단점은 가방에서 멀리 못 간다는 거. 쉬면서 인스타그램도 보고 하면서 뽐프도 받고 해야죠. 이건 그냥 개인적인 휴대품인데요 쉴때 아무데나 앉아서 쉬어도 되지만 허리를 제대로 받쳐주고 편하게 쉬면 휴식의 질이 훨씬 더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개인 공간을 형성해서 소지품 보관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보드로 앉는 법들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아주 만족하는 아이템이라 소개해봤습니다 보드는 바닥 상태와 용도에 따라 준비해두면 더욱 재미있는 라이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니 크루저는 초보분들 연습용으로는 비추예요 발이 잘 미끄러지고 속도도 잘 붙어서 위험합니다 기타 보호대는 필요하면 챙기시면 좋고 파크에서 탈 때를 대비해서 헬멧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놓은 캐픽스 헬멧이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외관이 아주 깨끗합니다 머리 부딪힐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번 부딪히면 치명적이니까 파크에서는 헬멧을 꼭 쓰세요 가밭에 가면 기물이나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돌아다니면서 타거나 나만의 장애물이 갖고 싶다 그러면 추천할만한 접이식 나바꾼 인데요 접으면 가방에도 들어가고 높이 조절도 할수 있어요 차에 싣고 다니면 비상시 안전표지판 용도로도 쓸수 있어요 자 이렇게 활용하면 네 지금까지 쓸데없지만 유용한 스케이트보드 아이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스케이트 하시기 바랍니다